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저희가 새로운 차트 분석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 그리고 유로 엔 그리고 달러 엔 같은 경우는 이미 지민스멘토가 유튜브에 어, 분석을 하셔서 영상 업로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유로 달러, 유로 엔 그리고 달러 엔 같은 경우에는 어, 분석을 하지 않겠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차트는 XRP USD, 아주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24시간 7일 동안 열려 있는 어, 그런 이제 종목 중하나고요 비트코인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코인 종류의 하나인데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리플은 어, 근데 또 4시간 차트를 근데 지금 최근 보시면은 요번에 어, 이큰 트렌드라인 밑으로 제가 이제 두가지 시나리오를 저, 어, 만들어 드렸죠 자 첫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가격이 위로 뚫릴 시 0.4 위로 와서 0.4 서포트를 리테스트 하는 후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0.45까지 어 0.44, 0.45까지 거래를 할 생각이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리플이 0.35 밑으로 내려오고 0.35를 리테스트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어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잡아두었습니다 자첫 번째 이제 경우 이제 자첫 번째 경우 어 거래 서업이 아예 나오지 않았죠 자두 번째 경우 어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온 모습이 어 이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렌드라인 위에서 아, 밑에서 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0.35 미터 내려온 후에 이제 이것이 리테스트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 쪽이. 자 이것이 왜 리테스트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이 위기 있죠. 이게 서포트로 마켓 척처 서포트로 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만들고 서포트를 뚫고 이제는 서포트를 뚫었으니까 레지센스죠 그래서 레지센스를 리테스트하는 모습 여기서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포트를 조금 찾고 레지센스에서 왔다갔다 그다가 한방에 뚫는 모습 한방에 뚫리죠 150핍 정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 뭐 조금 천천히 뭐 내려, 다시 뭐 올라오고 있는 모습 뭐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트렌드라인 서포트를 뚫고 그 다음에 가로로 움직이는 0.35 서포트를 뚫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둔 리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을 때 아주 좋은 수익, 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리플이 이제 이번 주말 동안 나왔던 이게 리플 세업이고요 1시간 차트로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지센스를 찾는 걸 보고 그죠? 서포트, 레지센스, 서포트 브레이크, 레지센스 리테스트 그래서 레지센스를 찾는 모습을 보고 이런식으로 트렌드라인에 이어서 트렌드라인 브레이크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쇼포지션을 가져가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고요자 그리고 어, 골드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멤버존에서도 저희가 어, 이 셋업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데일리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 위클리 자 위클리 스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61.8 그리고, 보시면은, 위클립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있죠? 자, 그래서 트렌드 라인을 리테스트 로 올라갔고, 다, 그리고 데일리. 1298이라는 제가 생각해둔 1298 레지센스에서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니까, 아, 트렌드 라인 밑으로 뚫려, 뚫린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쇼포지션 가져가서 약 70핍 정도, 어, 골드를, 골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파운드 호주. 파운드 호주는 또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파운드 호주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헤드 앤 숄더가 맞냐, 어, 맞지 않, 뭐, 틀린, 이게 헤드, 이게 헤드 앤 숄더냐, 아니면 이게 헤드 앤 숄더가 맞지 않냐, 뭐, 이런, 이런 이제 질문들이 어, 몇번 있었지만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완벽한 패턴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있지만은, 어, 이제 차트를, 차트를 보았을 때 어려운 점이 완벽하게 어, 절대 나오지 않는 단지입니다. 이제 제가 제가 보았을 때는 뭐 여기가 왼쪽 봉우리, 뭐 어깨, 그리고 오른쪽 봉우리 이런 식으로 뭐볼 수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피부나치맨 위에, 맨 밑에 피부나치 A, B를 잡아서 6 1 8에서 데일리 캔들 리젝션이 완벽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 그렇죠? 급격하게 이제 올라갔다가 갑자기 속도가 줄어 이제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나서 완벽한 슈팅 스타, 그렇죠? 네 시간 차트로 오면은 트렌드라인 포인트 A, 포인트 B,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그다음에 파란색깔 트렌드라인 지금 보시죠? 포인트 A, 포인트 B 잡아서 파란색깔 트렌드라인을 리테스트하는 모습. 이것을 보고 숏 포지션을 가져가서 어, 수익을 챙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제 밑으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왔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만들고 있지만은 이 트렌드라인 이런 식으로 이런 트렌드라인 뭐 깨지 않으면은. 어, 계속해서 쇼포지션을 뭐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포인트 A, B 해서 어, 가격이 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런식으로 튕기는 모습도 응.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바로 이 레지센스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세업이 나오면은 다시한번 쇼포챔을또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85레벨 1.785레벨 위로 뚫지 못한다면은 다시한번 1.76까지도 2 5 0 p 정도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골드 한번 봐볼게요 아 골드 봤죠 키위달러 자 키위달러 상당히 쉬웠습니다 자 데일리 보시면 트렌드라인 포인트 A, 포인트 B, 네이션 차트로 조금 더 줌인해서 보이는 포인트 A, 포인트 B 왜 여기 잡은지 보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터치 내려갔다가 트렌드라인 부수죠? 트렌드라인 부수고 위로 올라와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자 이게 왜 새로운 고점이냐? 여기를 봤을 때 이게 더 높죠? 그래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서포트를 리테스트. 한 시간 차트 보면은 서포트 리테스트, 그쵸? 그렇죠? 0.678 서포트 리테스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트렌드라인 그려서 여기서 엔트리 가져가셔도 절대 문제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렸습니다 이제 서포트를 건드렸을 때 0.776 이쯤, 이쯤에서 이거그를 했는데 그래서 한 50p, 60p 정도 이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렌드라인을 또 그려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으면은 자 보이시죠? 그래서 트렌드라인 세 번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트렌드를 만들어서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서포트터치 까지 키위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ncd usd 키위달러 같은 경우는 완벽한 세럽 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번주 세럽이었고요아 어, 이제 키위달러는또 어떻게 거래하느냐 0.88 뭐 0.9 라고 쓸게요 0.9 까지는 계속해서 매수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트렌드 라인 트렌드 라인 밑으로 이제 가격이 내려온다, 빠져나온다. 그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레지센스나 트렌드라인 리테스트를 하고 쇼 포지션을 숏 포지션을 가져가셔서 0.6775까지 어, 또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호주 달러. 자,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어 이날. 1월, 뭐, 2, 3, 1월 3일, 이날 이제 거의 모든 페어들이 이제 갑자기 쫙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자, 호주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 복사, 붙여넣기 해보면은, 자, 채널이죠. 그쵸? 왜 채널이 보여드릴게요. 채널이죠. 그 말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 뭐 중국의, 겨, 중국의 경제와 호주 달러가 이 호주 달러가 중국의 경제와 상당히 어, 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 호주 달러도 값이 좀 떨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주 달러도 지금 값이 별로 안좋고요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요번에 이제, 거블맨 셧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닫혀있죠. 현재 미국이. 어, 그걸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이 어, 며칠 동안 이제 보일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어, 달러가 포인트 A, 포인트 B 잡고,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 그리고 95, 55. 95, 55 이제 서포트까지 이제 어, 잘 나온 모습이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트렌드라인과 서포트가 겹치는 구간 그래서 달러가 갑자기 또 힘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호주 달러가 올라와서 아니면 은 0.72245 여기죠. 바로 5로 바꿔드릴게요. 0 7 2 225. 자 여기서 이제 레이신스를 찾는 구, 어, 모습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내려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 채널 레이신스 맞고 호주 달러가 또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칸은 여기로 마치,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항상 거래 이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거래를 다 끝내 두시고 이런 식으로 내 거래 이제 방향의 플랜을 좀 밀짜 두시면은 한 주를 조금 더 성공적이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강의나 문의는 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어, 연락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